시간으로 따지면 36시간. 한 3일? 3일 돼서, 지금 내가 다른 길로 와서 그렇지. 어디로 가야 되지? 아래 적기 하나 있고. 아, 내가 지금, 아, 깜짝이야. 어, 깜짝 놀리라 어? 아 발톱? 아또 아, 미움받으러 간다 발톱 깎고 올게요 잠깐만요 누가 봐? 누가 봐? 아, 죄송해요. <웃음> 아, 재밌다. 아이고, 재밌다. <웃음> 응, 아빠가 사왔어요. 어, 뭐야, 얘는 왜, 왜 붙어 있냐? 음, 이거, 적기까지 잡으면 수족 4개 되겠네? 아, 고민되네. 누가 봐요? 잡을까? 음 <웃음> 무사 하나 있었던가? 쟤는 몰래 가도 들켰던 거 같은데? 난리를 친다. 반대편에 못 봤구나. 아, 아래 쟤밖에 없는 거맞죠 그냥 인사 를 해도 되 나？고 유가 어 길까？고유 거는 데가 있 어？아, 저기 있 구나. 아, 여기 끊어. <웃음> 쟤는 근데 왜저 묶어 놓은 거야? 오. 갑자기 조용해서 뭐 하나 했는데. 응, 인사를 한번 하고 시작하면 되겠네요. 나 이거 좀다 묶고요. 그래요. 코가 음, 제가 막충농특이 이런 게 심해가지고 뭐 먹을 때 유독 코가 그래요. 형염들 거야 정말. 주나시고... 아우 미친... 아 이거 기둥있지? 여기... 아... 개아포, 개아포... 잠깐만, 잠깐만... 다 부셔... 주변에 있는 거... 장애물 다 부셔봐... 오. 어우, 야... 얘 잠깐만, 잠깐만... 문 열면은 안될것 같은데? 점프, 점프! 아, 아씨. 얘는 왜 이렇게 세냐? 그 적기랑 달라. 둥글게, 둥글게, 선생님, 둥글게, 둥글게. 선생님. <웃음> <웃음> <aggressively 웃음> 점프, 점프! <웃음> 두 대만 때리자. <웃음> 야, 아까처럼 봐도 될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평소에 의수를 잘안 써서. 얘는 막지를 않네, 애초에? 아! 잡혔다. 점프 두 번을 해라. 점프 두 번을. 점프 두 번을 하라고. 아 아니 여기 너무 좁다, 근데. 뭐 어, 두대 때리고 점프 두번 <웃음> 아이고 <웃음> <웃음> 어우 아이 미친 아하 나잠몹한테 죽을 수 없어 아 다시 돌아갈게요 아 안되네 <웃음> 선생님 돌아가세요 당신과 싸울 시간이 없어 네 초반버스 맞아요 근데 딜이 달라요 여기 아니 선생님 안가셨네 아 선생님 을 무시하고 가야 겠다 온다 온다 어, 나 그거 하려고 했는데? 아, 아, 쓸데없이. 아니야, 피좀 없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어, 반대편에 있네. 갑니다. 아, 또 세대 때려서 쳐봤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욕심 부리지 말라고 욕. 어, 어, 어. 아 키보드 때리면 안 돼. 키보드 때리면 안 돼. 키보드 때리면 안 돼.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꼈어, 꼈어. 야, 야, 야, 야, 야, 꼈어. 진짜 꼈어. 야, 진짜 꼈어. 안 보여. 야, 진짜 꼈어. 야, 맵에 꼈어. 야, 맵에꼈 잖아？이럴 때돈좀벌 고, 가는 거지 죽어죽 어도 어차피 깎이 는 거긴 한데. 적끼씨 적기씨 어, 화면 전환이 안 돼요? 어. <웃음> 어, 컴퓨터가 좀 이상한데? <웃음> 어, 자꾸 아! 발채였다 잡혔다 문이 왜 열렸지? 문이 어떻게 열렸지? 어? 이쪽으로 못 나와? 이리와 이리와 오우, 이거 갑자기 올려라. 오 꼼수 <웃음> 야, 이게 뭐야? 아, 근데 그게 안 돼. 자꾸 풀려. 처럼 그냥 꼼수 더블릴 거라. 아. <웃음> 아, 진짜 웃기. 돈은 계속 모이는 건지. 몰라. 와, 꼼수로 뺄 걸. 오우씨. 꼼수로 뺄 걸. 와 꼼수 작전. 꼼수 작전. 슥. 슥. 슥. 이상한거 걸렸어 지야고맙지 <목소리> 시계병. 아, 이거, 그, 마셨을 때 상승하는 거. 아, 졸렬했다. 아, 이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생각해도 좀, 조금 졸렬하긴 했다. 아. 아, 모골장다. 일곱량 식가도 하고. 삽이 바로? 얼룩덜룩한 청록색 칼날의 오래된 소태도. 닌자의 수의 장착, 와, 닌자의 수 독을 얻었다. 독을, 아, 독이 묻어있는 칼인가 보다. 아주 오랜 옛날 아시나에 쳐들어온 인간이 아닌 일족에게 대항하기 위해 아시나의 도당이 엄망 뭐지? 흠, 지옥가足らぬと思うか 예,食うのはもちろんですが 傷口や仏さんの清めにもいるようでしてこれだけ人死にが続いてはということじゃ え、おかげで草葉山にかかるものもございますそうか。何とかして塩に入ればな。そ 부터 죽이는 거지. 여기는 어디야? 아 여기 고기구나. 길이 어디지? 나 그러보니까 이거 잡고 나서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 된... 여기 일단 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없지? 여기도 길. 아여기가 고기구나 아까 문 닫혀있던 고기 뭐 갑자기 뭐. 노래가 바뀌었어 뭔데 뭔데 뭔데 노래가 바뀌었어 저일 무서워서 못 가겠어 아까 소금 어찌구저찌구 하던데 어 저쪽에도 아이템이 있네 어? 저기도 있다 아니 미친! 얘는 어딜 가든 다 있어! 아니 쟤는 아무나 이겨라 경험치 내꺼 아무나 이겨라 경험치 내꺼 <웃음> 아무나 이겨라 경험치 나의 것와이대일로싸우네 비겁하게 오 근데 역시 음. 역시 적은 센가봐 저 친구들과 더 센거 같아 오 헤이 오 오 싸우는 중오오 오, 오, 피가 별로 없는데 오 죽었다 아직 안 죽었나 아직 안 죽었다 아직 안 죽었다 와 빨리 좀 싸워봐 와 다들 패닉을 아주 잘하는구만 둘다. 오호 안 죽는데? 오오한명 어? 어? 어? 어? 어? 어, 죽었다. 얘 게이드 누가 이겼냐? 그 피로 죽어라 임마그 <웃음> 피로 어딜 여긴 그 원숭이 거기 가는 데잖아 백사사장인가 보시. 모시... 저기 그뱀 만나러 갔던 아저 쿠비나씨는 안죽이면은 계속 물속에서 나오는.. 나오는 건아요 안녕하세요 선어군님 아이요 여기 원숭이 나오자 이막 어디 막 아이템 숨겨놓고 그런 거 아니야? 이로 가는 거 맞나? 길을 모르겠다. 이쪽 길 맞아요? 저번에 여기 가다가 원숭이들 튀어나왔는데 아무도 없네. 아니네 어! 어 깜짝 놀래라 진 깜짝 놀래라 이런건 이렇게 처리해야돼 멋있잖아 お前ほどのものが撃たれるとは足並には鬼が潜むようじゃの 목숨이 두 개라고? <웃음> 잠깐만. 목숨이 두 개라고? 아씨. <웃음> 아, 치사하게. I'm foggy. 맞냐? 오오오! 오씨. 꼼수, <웃음> 꼼수 또 부린다. 아, 내려왔네. 간파기, 아. 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간파기, 음. 아. 간파기, 간파기. 간파하기 아 진짜 아 다시 가야되잖아 아 의부를 잡으러 가야되는데 쓸데없는 애들이랑만 싸우고 있네 그 길로 가도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아, 낙태. 뭐야? 걸 들었어? 아, 저 자식들 처리해야 되잖아. 싸우는 거 구경해야겠다 와~~ 직관 개꿀이여또 구경하네 <웃음> 아 여기서 내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같이 싸우네 아 두명이서 한사람 빼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아난 죽었어 이리오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멋있어 오, 오, 멋있어. 오 멋있어 멋있어 오, 체 오, 회복하려다 실패 오, 오, 아 이번에는 피가 카복 아까 꽁수 부리기했다고 혼났네. <웃음> 가스부르겠다고 혼났어. <웃음> 아, 그냥 가야겠다. 재미 없네요. 아, <웃음> 이제 누가 새끼로지. 아, 재미 없네. 오. 어려우니 그냥 가야지. 아저씨들 잘 싸우시고요. <웃음> 나본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저거 잡아야 돼. 아씨, 안 잡고 싶은데? 나와라 오이씨. 아 잡기 힘들고만 도망가면 안되나? 저 아이템만 먹고 오, 싸우기 너무 힘드네 아 아야 안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왜 올라갔지 넌왜 거기 올라간 거지 넌왜 거기 껴있는 거지 일로 와라 내가 올라가, 너가 내려가면 내가 올라갈 거지롱. 아, 어후, 어, 형님, 형님, 형님. 이거 술을 읽었네 아, 독 걸렸다, 끌렸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이야! 지금이야, 난널 잡고 싶지 않다 <웃음> 내가 얻고자 한건 이것일 뿐이야 안다네 어, 근데 싸워볼 만할 것 같은데 저 어차피 저로 못가잖아요 어차피 저기 못감 가고싶어도 못 가. 나무에 닿아서 가지지도 않네 아 근데 여기오면 아 절로갔어 아 그래요 빤스런 안할게요 더 싸웁시다 그냥 오! 아! <웃음> <웃음> 아 아니 진짜 이런 바보 같은 경우가 다 있나 다시 가야 돼 방금 되게 멍청했다. 자, <목소리> 응. 뭐 뭐라고? 먹을 거니. 아니, 안 먹어. 우리 하다가 이거 하는 거. 야 <목소리> 아 무슨 소리예요 전 잃을 게 없다니까요 지금 보, 보이시죠 명조 확률 4%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죽어도 손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아 진짜. 어 뭐야 아씨 인사를에서 피라도 얻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피 깎아 아 아이템 모던데 여러분들이 수족 안가져 가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잡아야 겠네 아좀 아, 싸워볼 만 하긴 했는데 <웃음> 깜팍이 어 복원 좀해봐요 아휴 금방 잡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생겼네 <웃음> 어떻게 해서든 잡을 수 있다 이거야 자 여기까지 왔으니 일로 가는 거 맞나 그러면? 아빨로감사합니다 일로 가는 게 맞나? 자, 스킬 찍을 만한 게 있나? 웬만한 거다 해가지고 근데 필요가 없어. 사실 스킬을 안쓰니까 별로 필요가 없네요. 이거라도 올릴까? 이거랑 이거의 차이가 뭐지? 흉터를 습득한다. 핀노 은신, 은신 올릴까? 카타시로 증가하는 건 똑같다고? 근데 왜 말은 다 달라? 상시 효과, 상시 효과, 또 상시 효과. 그래? 그럼 그냥 닌자기술에서 올릴게요. <웃음> 진짜 스킬 1도 안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이 없을 건데 이 길이 맞는 곳인가 난 찍긴 찍어야 하니 얘는 찍어져 있는 건데, 새로 찍는 게 아니었네? 이 길이 아닌가 본데? 그렇다는 건이 길이 아니란 소리였는데. 아, 길 찾는 거 참. 아, 여기 찾아가기로 했지. 아, 추억의 묘, 아. 여기 찾기로 했지. 아, 다시 가야겠네. 아, 여기서 다시 가자. <웃음> 아, 맞아 추억의 면 찾기로 했었지. 막 달리다가 나온 거여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알아볼까? 오, 오감미가 다이지나이카. 어? 소자. 떡준이 혹시? 어, 아니네. 아니이 좋은 걸 준다고? 그러나 난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았지. 좋은 걸로만 알고 있지. 류에 다노무. 다노 말거니까 계속 뭔가를 주네. 아씨, 어느 방향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 말이지 추억의 묘라 저기 내가 1... 일... 첫 번째 보스 잡았던데 아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알것 같은데? 저긴가? 어휴 저쪽인 것 같은데 온다 아시 내려가자 이렇게 떨어지면 안될 거고. 이 밑에는 친구들이 가득할 텐데. 달려, 달려서 어딜 가야 되는데. 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길을. 아... 저쪽인가? 어, 뒷길은 아닐테고 무사 대기소가 어디지? 이거 진짜 길을 못찾겠어서 알려, 알려주시면 감사하게 무사..무사..뭐요? 부사... 추억이 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난다 아 여기 아까 고기 잖아 응 음,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나? 눈쳐 듣는 게인데. 음... <목소리> この国もそろそろ塩の火の匂いに戻って定期はない仕方じゃ。地様が倒れちまったら一気に負けいくさじゃうて。しかしちゃんと盾は出るのかの。逃げるにしてもが軽くてはな 음... 주문. 이 아저씨 좀세지 않나? <웃음> 어. 여기구만 맞아 여기야 여기였어 맞아 여기였어 여기 우산, 파, 우산장. 오, 뭐야, 어디 갔어? 아주 먼 서방에서 만든 세부채. 닌자 의수에 장착하면. 아. 이것도 의수에 장착하는 건가 보네. 뭐야, 이건 써보고 싶겠어. 난 업그라고 해야겠다 오랜만에 간다 오랜만에 간다 오랜만에 만나러 갑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아픈 할아버지 <웃음> 나 때문에 아픈 할아버지 <웃음> 치우산 이거 일단 다 장착해도 되는 거 아니야? 됐다. 강화 의수? 뭐잘 쓰지도 않는데요? 아, 부채, 아! 아이템은 넘치는데 돈이 없, 아, 돈 되네? 아뭐또못 먹은 거 있어요? 엄마 <웃음> 한번 닫아봐 아이 사람 이 사람도 죽겠네 젠장 아.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아니지 치료를 한번 하라고? 내거 아이템을 쓰라는 거야? 저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 업그레이드 1도 그냥 패시브 빼고는 1도 업그레이안 하고 싸웠는데 아 불쌍 아 근데 어차피 낮아질 명조인데 용해를 쾌차시킨다 이거 말하는거죠 모든 용해 환자가 쾌차하였습니다 볼까? 아이고! 아이고 아저씨 살아났어! 아! 어, 아저씨! 잠깐만 이야기한다 같은데 <웃음> 아저씨 건강해졌어 나거 <웃음> 어, 아, 어, 그럼 이 할아버지도 괜찮아진 거야? 오마이 사맞네 어? うやら古い記憶が目覚めたようじゃな 뭐야? 아픈 아픈 거 없으니까 대화를 하네. 기간가다리ものはのうちにとどめておくもんじ어 무엇이 보였는지 묻는다. 부어 시도는 소코노 헛 나니까 미에 탐가 오마이서, 시도나 하나씩 발라. 너, 나,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음. 어, 술한잔 줄까? 탁주 한잔 대접하도록 하죠. 아저씨, 고생이 많으신데. 한 잔, 한잔 드릴게요. 날살려주셨으 니어, 원니아어니 끼리어도 쏠렸던지. 아이고. 그것삼아요 어. 놈이 왜신삼아가 뭐지? 어째서? 드. 그다 썼지잘 드시네. 녹에캐다 와시のために나. 뭐니니지 뭐지? 뭐지? 뭐지? 슈라. 세세히 조심해라. 슈라의 감라의 그림자를 조심하라. 이거 술. 거기에 있는 優しい顔の仏様. 소이츠니와 용남을 하는 나예요. 술을 어떤 술을 대접하느냐에 따라 이야기를 다르게 하는 거야. 아저씨 잘 계십니까? 오랜만에 왔는데... 석호마토는 세나카노, 소노, 오다치 어... 어... 어... ㅋㅋ.. ㅋㅋ.. ㅋㅋ.. ㅋㅋ.. ㅋㅋ.. ㅋㅋ.. ㅋㅋ.. ㅋㅋ.. ㅋㅋ.. ㅋㅋ.. ㅋㅋ.. ㅋㅋ.. ㅋㅋ.. ㅋㅋ.. ㅋ 어마 씨는 즈오 탓와쿠레루 아저씨야 본인을 죽여달래. 본인은 괴롭다잖아. 알았습니다 아저씨. 코토 지케나이. 소코모토의우대나라바 아저씨가 살아있는 게 고통이라잖아. 유케루 토유 모노다. 불쌍하다 아 다음에 찾아오면 이 아저씨를 내가 배야 하는 거야? 어이구야 뭐 아이템이 나오긴 하는 거야? 아 휴식하고 오면 된다고? 아저씨, 제가 좋은 길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앉아있는 거 봐. 요약 유키 얼마 안 됐어요. 한 시간. 이바라오 기례 난다. 무행 요약, 각 완화가. 어. 소고모토니 기라래 타이노다. 아 어, 불쌍해 나 불사배기 불사배기 와이아저씨 몸매도 있었어? 오금니 파란 비약을 심은 위치 사용해도 소비하지 않는 뭐야? 사용할 때 죽지 않는다며 어금이 마주문다 그럼 몇 번이든 죽는다 사용에 따라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알고 있는가 보통은 한번 죽으면 끝이다 어쩌라는 거야 죽으란 소리잖아 아저씨 잘가요 다시 추억의 묘로 갑시다 보자 뭔가 신기한 거 있어 신기한 거 손가락 피리는 뭐지? 적의 주의를 끌며 소리가 난 곳까지 유인할 수 있다. 아, 그 아까 늑대 같은 애들 있는 데서 부르면 늑대가 사람을 물어, 물어서 싸우는구나. 이건 뭐야? 이건 방... 이거는 방패같이 쓰는 거고, 소용돌이를 모아서 날려 휘말린 적이 뒤를 향하게 한다. 아, 등을 보이게 하는 아이템. 그럼 몇대더 때릴 수 있는 거지? 음... 그런 아이템. 칼을 집어넣었어. 어유, 뭐가 있었네. 나뉘어 뭐. 오이. 오카미도나 잃어시ết이탄나 desne. 나니가 어이 나오는 것까지 진짜. 나이 <웃음> 나니모니 思い出せずでもよざんね一気みなおち私の古い友ならばその頃のこと何か覚え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あれでらで症状とあってきます症状物資殿の古い名ですああイルミッなあの頃私と源一郎のは <ği> 여く가 나무가 심어져 있던 때가 아니에て <목소리나> 아. 오오오, 씨. 떨어질 거네. 생각 없이 날뛰다가 떨어질 뻔 했네. 끝이야? 맞아 다시 절로 가란 소린가? 이 말은? 나도 다시 절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아니아 이럴 거면. 만나고 오겠습니다 당신도 오시죠 그런 느낌이잖아 나도 만나러 갑니다 당신도 오세요 정성희씨 다시 왔어요 정성희씨 부시도노 류가이 나았다ようです. 내가 낚였소. 이것 부시도노 내가 낚였죠. <낳게 했죠. 웃음> 어 술을 주라고? 그려. 아.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아. 오뇌의 기바의 使い道は 오뇌で決める そうした顔になったよ술 먹읍시다 한잔 다시죠 앉자네 마셔놔 줘한다해 술르르 시미레 코이나 <놀라> <놀라> エマの父を思い出す。エマ殿の父上とは道元。あいつは肥大のくすしだった刀剣そして、からくりにも明るい。いやからくりバカの息か人、ふざけた奴だが、わしの恩人よ。 오마이 산의 온人でもあるぞ。どういうことだどういうことだ。でよ、失ったわ도겐준그 의술 내 아끼던 거. な이からね。もと그잘 만든 의술을 나한테 준... 할아버지한테 고마워야겠네. どうした。忍び技をまともに動かす修練者と言ってなえ、まにせが無理。こまやら何やら掘らされたものじゃ。そうしたことがさに忍びの牙と呼べる代物となった。いわば忍び技は道玄の忘れ形に 忘れがたみ随分と経つ忍びを捨てたわしじゃがそれだけは捨てられなんだわ牙の形を増やしたきゃせいぜい任務を 정았다네 노리갔다 船제. 시込むことだけはしてやろう. 아. 술 줬어. 오, 카미도노. 뭐야? 일하셨나 <いらしたのですね>。 됐네. 주의섯소. 부시도노카라. 何가聞けど 예, <笑><笑> これといって. 人帰りについて. 何か別の手がかりを探さねばなりません 白いあざは生まれつきではないならば留院を受けたものに現れるということかあるいは兆しかうんこの話やったかったね武士といや何か妖怪らくりつな 일얘기 없어보이는데? 무시 어, 해워시아 시노비를 스테다 자가.. 그 시노비 기슈타게와.. 할아버지 앞모습이 렇게 생겼구나 그 워슈아.. 으대오우신다 오마이산을 히로우 인가요나.. 야.. 자.. 자.. 가라클이.. 과거 가려면 이걸로 가야 되잖아. 아 여기 고긴가? 어, 뭐지? 여기 뭐지? 그냥 눌렀는데. 아. 이 과거가 아니야?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하면은 길찾기 되게 어렵다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건데 오, 오 뭐야? いません立ちをなすためにフロ様あの方そのいずれかを死なねばならおそのような道しかないのかだからそいつをかしだって少将これをの死んだこ 네. 어 죽는다고? 죽는다고?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다 들었어요. 오이라시다는무시도 어? 니 어? 이에. 토가이리 오. 들어 それはどういうことだ聞いていたのですか教えてくれ私は見たのですあの日床桜の木の下で友ノ殿がノノされようとしたのをなぜなノなど友ノ殿は 자진이 뭐야? 이때이때이때이때이때이때이때けた이때이때이때이때이때あ때이때이때이때이때이때이の이때이때이때の때이때이때이때이때이때이때이때이이때이때り때이때が때이때이때な 아, <웃음> 시계가 나갔다기 때이죠 아. 나를 끌어썼다 そしてあなたも. 타쿠와 나이. 오모 도노 미치모. 길이의 마리 나노데스. 뭐야 뭐야. 무엇을 고 있어? 뭐야 뭐야. それも. 잃어버렸네요 알려 줘. 할아버지 일 열심히 하네 어 뭐야 의부의 수호방울 의부의 유해에서 흘러나온 수호방울 이 방울을 의부가 오랜 기간 지니고 있었다 의부가 아니 황폐한 0 0 부처에게 0치면0 0 0 0 0 0 0 0 0 0 0 0 0 0가0 0 0 0 袋戸の泣き柄からこぼれ落ちたものでしょう。袋戸とあなたは縁が深い。それを備えればまた異なる記憶が見られるやもしれません。備えてみよう。いこれで行けっね。かりません。ですがそれは袋戸が持っていたもの。なんかお気を 나 아, 그, 나뭇가지. 아, 어, 아니네. 제대로 써졌네. 그, 나뭇가지를 아버지가 갖고 있어서 그걸 뺏어오려면 아버지랑 싸워야 한다. 어, 어, 여기는, 어, 아, 너랑 싸우려고 온게 아니야. 난쟤랑안 싸우고 싶은데 또쟤랑싸우면 여기 막불 찌짐이다 갈것 같은데. 강아지들부터 없애고 싶어. 아, 뭐야, 걔는 계속 나오네. 오, 잠깐만, 선생님. 안 죽는 거야? 아, 피가, 피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였구나. 죽어라. 됐다. 아. 오. 빨리 안와. 아이고, 타임못 맞췄다. 쓰지 말라고. 아 이거 못 맞추겠네. 압박이. 쩜? <웃음> <웃음> 어, 오이. 아뭐또 와? 아이 <웃음> 아, 미친 강아지 아 치사하게 아 치사하잖아 이게 뭐야 어디서 자꾸 개를 불러 아이 죽었다 네. 피리를 써야 된다 와 이럴 때 피리를 쓰는 건가 그러면 피리가 아 어, 근데 피리도 계속 그게 뜨는게 아닐 거 아니야 피리 한번 써볼까 한번한번 한번 써보자. 아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나오면 뭐 공격을 안 하는 거야? 아 미치! 아 <웃음> 어, 뭐야 내내 내 소리 안 듣는데? 아 미친..뭐야! 아 안보여야지 싸우게 한다고? 뭔 소리야? 시야에 안보이게 한다고? 그러면은 나오고 나서 내가.. 내 시야에 안보이면은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소리야? 저, 아니면 저, 제 도당 시야에 안안보여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지? 불을 틈을 주면 안, 되는데. 불좀안 되면 되는 거야. 불을 틈안 주면 되는 거야. 부르지마 부르지마 부르지마 부르지마 부르지마 부르지마 <웃음> 깜빡리아따또또또아따또따아 아, 아. <웃음> 저쪽으로 피해야 하는데 아 일단 살아나봐 일단 살아나봐 부르지 마 부르지 마 부르지 마 부르지 마 부르지 마아야야야어 부르지 마 부르지 마아 안돼 아 진짜 아 여태 안 부르게 했는데 아아 이거 아깝다 아미친 어떻게 싸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 개들이랑도 싸워야 되고 얘랑도 싸워야 되고 아, 실패지 잘했는데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하,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겠어. 쓸게요. 내가 그나마 쓸만한 게 이거여가지고. 아. 아. 왜이렇게 쳤다가 때려 아! 아이씨 다시한다 다시. 시아 이거 다시 그냥 내가 봤을때는 그냥 때리는게 낫겠다 수리가 계속 신경써야되니까 안되어 붙여서 때리는게 낫겠다 아 망했다 어어 어, 잠깐만 뒤쪽에도 뭐가 있는데 아 망했는데. 어. 뭐 어디서 쏘는 거야? 어? 이제 뭐가 쏘는데? 안 보이지? <웃음> 연기에 가려서 안 보여서 그러지 너? <웃음> 아, 아 다시 합시다 아 이거는 불쌍으로 안되잖아 죽어야지 풀리나 다시 하고 싶은데 내가 밖게 안되네 돌아갈 길이 없네 어그로는 절대적으로 안 풀린다 풀리긴 했는데 어떡하지? 다시 저기로 어떻게 돌아가지? 못 돌아가는데 죽지 않네면 아, 저 가서 업그라 보자고? 아, 그럴까? 아씨 저거 되게... 그나마 쓰는 게 수리검이여가지고, 저는. 다른 건잘안 쓰니까. 업그라려면 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르지 <목소리> 돈이 안 되는데. 조금 깨야겠네. 여단나, 맞아. 보자. 얼마 팔아야 되냐? 하 얼마였죠? 얼마, 얼마인지 보지도 않고 그래, 왔어. 아씨, 얼마인지 보지도 않고 왔네. 200원, 일단 200원, 가라, <웃음> 일단 200원. 요, 단나. 맞아. 팔아도 되겠네. 내가 자꾸 죽어서 돈이 깎이니까. 아 제자리에서 까도 돼요? 아 그래요? 파는 거 말고 도 똑같. 돈은 똑같아요? 강화. 600원 600원? 이것도 올릴까? 잠깐만 화장실 한번가것같